반갑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 비가 오면 병원의 <웃음> 의사생님들 하시는 말씀 유비무한이라고 얘기하죠.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사자성어라고 하더군요. 어, 오늘은 비 내리는 휴일이라 그런지 하루종일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어, 그러다보니 낮에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군요 오늘은 네이버에 이렇게 신문기사로 어떤게 나와있냐 했더니 서울 종부세 아파트가 13년 새 6.5%에서 24%로 급증을 했어요 서울의 종부세 아파트가 어마어마하네요 24%면 어, 5명이 고수톱을 친다 그 중에 한 명은 종부세 대상자네요 맞죠? <웃음> 와닿도록 딱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통화량이 어느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1999년도에 그때를 1로 본다면 지금 통화량이 M1 통화량이 9.7배가 늘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때 1억 하던 집값이 지금은 9억 7천에서 10억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집값이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집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9.7배 정도가 풀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 돈은 누가 푸느냐는 거죠 우리 국민이 푸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을 위해서 뭐 어떤 복지 어떤 그런 걸또 위해서 계속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야지 만이또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도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2천조가 넘는 그런 자금을 푸는 게 승인이 나가 있고 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뭔 상관인가 이러지만 미국의 돈이 풀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늘어나고 풀리면 뭐 금리라든지 이런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또 미치겠죠 미국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돈 풀린 그런 영향력들이. 뭐 금리 내지는 뭐 어떤 채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뭐, 가구당, 뭐, 인당, 뭐, 10만 원을 주니, 뭐, 자영업자도 돈을 주니, 소상공인도 주니, 계속 돈 준다 준다 소리잖아요. 그 말인 즉선 통화를 계속 푼다는 뜻이에요. 또그 얘기는 곧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열배로 늘어나면 집값은 계속 앞으로도 더갈수 갈 있는 그 빌미가 통화량이 그걸 제공하는 을 그런 건데 이 종부세가 이제 아까 24% 0한 정도만큼 이렇게 낼 사람이 늘어나 있다 하면 참 재밌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공시가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도 올라가, 종부세도 올라가, 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죠? 취득 기준 가액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점이 되는 게또 공시가격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오르는 거 아무도 안 말려요. 뭐 돈이 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비율을 있잖아요. 종부세가 처음 생결, 생겼을 때 정해졌던 그 종부세의 비율. 그야말로 이거는 부자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 자체가 옛날에는 이거 아무나 했던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명고수덥치는데한 명이 다 종부세 예당자일 만큼 그렇다고 제가 고수덮치는 건 아닙니다. <웃음> 어, 그럴 만큼, 헌해진 어, 게 이제 종부세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혹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율을 딱 정해놔놓고, 만약에 100이라는 비율이 있다 하면, 금액을, 기준가액을 9억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언도 오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비율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집은 각 번지마다 하나하나의 집마다 전부의 공시가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이든 뭐 공동주택가격이든 다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거를 프로테지를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부자세니까 상위 5%를 끊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요뭐 예? 이렇게 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 이 9억 이상의 요 금액에, 예를 들어, 비율이, 설울만 해도 아까 원래 13년 전에는 6.5%이던 게 24% 됐잖아요? 그럼 이 6.5%를 뭘 5%든 아니면 뭐 6%든 비율을 딱 정해놔놓고, 요 등수, 요 비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기로 한다. 그러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은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비율에 내가 안 들어가면 집이 뭐 9억 아니라 15억이라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5% 안에 드는 집이 만약에 30억 이상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 30억이 돼야 종부세 대상이 될 거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불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언뜻 저 혼자서 어 예를 들어 시험을 치는데 뭐 60점만 넘으면 전부 다 합격을 한다. 예를 들어 전부 다 합격을 한다. 이런 시험하고에 등수를 잘라서 1등부터 뭐 500등까지만 자격증을 준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60점 이상은 전부 다 합격을 한다. 이거는 시험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냈을 때하고 그죠? 시험 난이도를 쉽게 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겠죠.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근데, 등수를 1등부터 500등까지만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요 정한 등수만큼만 딱 이렇게 추려서 합격이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등이 만약에 뭐 60점 밖에 안 받았다. 50점 받았는데도 500등이다. 그럼 뭐 합격인 거죠. 근데 60점을 받았는데, 전국에 만 명이 넘는다. 만 명이 다 합격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저 어떻게 생각하냐. 60점 합격에 시험을 너무너무 쉽게 내서 뭐 거의 뭐 24%가 합격한 그런 수준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어, 금방은 제가 생각했던 제 혼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2012년도에는 4.7% 였네요.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 서울 아파트. 어,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오히려 뭐 2.9%였어요. 서울도 한동안은 집값이 안 가고 전부 안 사고 전세로만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또 지방이 집값이 좀 많이 움직이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이때는 3.8% 그랬던 게 2018년 2019년 지금은 몇 년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서울 집값이. 뭐 드디어 24.2%까지 와 있다는 거죠. 2021년도에 여기 나와있는 불만이 그렇습니다. 집값이 두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으로 매기나요? 합격생은 두배인데왜 계속 합격점수가 그냥 60점이냐요? 이거하고 별 차이 안나잖아요. 그렇죠? 올해 공시가격급 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죠? 2008년도에 공시가 9억원으로 제일 처음 정해졌습니다. 이게 기준이 2008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죠? 2008년도에 공식가 9억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이 지금까지도 9억이니 이거는 이제 현실화해야 되지 않냐 비율을 정해가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대가 올라가겠습니까? 진짜 그래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5% 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서 전체 10% 상위 10%의 금액은 종부세 해당자 이렇게 기준가액 얼마 이상 이렇게 보다 18일 이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가 168만 864채인데 그중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 6167채, 전체 24.2%입니다. 어, 종부세가 9억 초과로 개편됐던 2008년도만 해도 고가 비중은 6.5%였지만 어, 전체 3.7% 증가수준. 야 그러네요. 전국 기준으로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도에 1.2%였어요.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에 6.5%였지. 부산에는 정말로 좀 이렇게 주변에, 어, 나 종부세 냅니다. 하는 분이 귀했어요. 진짜. 상위 부산에서는 뭐 1%대 안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2008년도에 전국 비중이 1.2%에서 올해 전국은 4.5%로 증가를 했네요. 뭐 이거 등수 딱매기로뭐 한방에 해결될 것같은데 어, 이는 이제 집값이 13년 전에 두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데다가 정부가 공시 가격을 또 현실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 2천 6억 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이야. 이제는 올 2월에는 10억 8 192만 원으로 뛴 거예요. 평균이 이렇습니다. 평균이 매매가가 이렇다면 공시 가격이 9억인 건 아니죠. 그죠. 공시 가격도 이제는 많이 올라가지고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도 그중에 일부 괜찮은 이제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어, 그동안은 부동산 부자들을 타깃으로 한다던 이 종부세 도입 지지가 뭐 이제는 그냥 웬만한 중산층은 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중산층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종부세가. <웃음> 어, 어.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원래는 이게 2008년 12월에 지금의 그 9억이라는 과세 기준이 정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해당되려고 하면 시세가 한 13억 원 정도였었다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13억이면 뭐 진짜 비싼 집이었습니다. 그죠? 그 종부세 내는 사람도 더 물었어요. 지금은 뭐툭 건드리면 뭐 옆에 다 10억 넘는 아파트입니다. 부산도 10억 넘는 아파트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종부세 납세자가 늘면서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대요 실거주하는 집한채 갖고 있는데 뭐 자기는 투기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실거주하려고 집한채 샀는데 종부세는 매년 걷어가는 돈이잖아요 왜 꼬박꼬박 월세 걷어가듯이 걷어가느냐 그 불만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어 이게 거래세는 내가 안 팔면 안 내고 안 사면 안 내지만 보유세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좀 적정하지가 않고 어 기준은 옛날 기준 그대로 그냥 물가는 거의 뭐 10배나 올랐는데 어, 10배 오르기 전에 그 기준으로 세금의 틀을 박아놨다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겠죠? 이제는 그냥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세무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너무 현실과 이제 동떨어져 있는 이런 현재의 그런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개만 안 올리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개가 그대로 있으면 뭐 공시가도 그대로 있는 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어, 이게 세금의 어떤 그 형평성이 이제 안 맞다는 거죠 현재 이제 시세 대비 70%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도에는 90%까지 올릴 계획이래요 집값 안 올라도 종부세 대상은 계속 늘어날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만약에 시세가 예를 들어서 13억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70%였죠 뭐 13억에 70% 70%가 예를 들어 뭐 9억 이상이었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지만, 이제 나중에는 70%가 이고 집값도 물론 오를 수 있잖아요? 13억이 15억이 되고, 요거에 90%. 요렇게 해가지고 9억 넘어도 내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에, 13억 그대로 있는데도 90%를 매기면 내 집은 제자리인데, 오히려 집값이 내려도, 요 가율이, 가액이 60%, 그 70에서 90으로 오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눈에 안 봐도 이건 보이지 않습니까? 산수만 할줄알면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은 지금의 집값은 단기간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바꾸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다는데요. 근데 진짜 1주택자가 뭐 9억 넘고 이런 분들은 정말 투기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을 안... 살, 계속 남의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주가 안정의 어떤 그런 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채는 진짜 투기하려고 산게 아닌데. 아니, 뭐, 그 자금 여력이 돼서 좀 괜찮은 집에 살수 있잖아요. 일주택자는. 그런 경우에 평생 모은 재산으로 더구나 이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제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돈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돈이 계속 풀리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시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그 집값을 내가 투기해서 늘어나는 집이 아닌데 나는 은퇴해서 이제 월 소득도 없는데 매년 내라는 거예요. 종부세를. 그것도 점점, 점점, 점점 그 비율을 올려가면서 정말로 대책이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살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액을 뭐 얼마 이상 올리자 뭐 이런 그런 게 제일 기본일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액에 신경을 아예 안 쓰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그 부과되는 그 1등부터 몇 등까지 비율을 딱 잘라가지고, 그 비율만큼만 아예 부과하는 게, 그거는 두고두고 두고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돈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아, 나는 그러면 상위 몇 프로의 집에 그냥 살구나. 뭐. 그런 정도의 기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물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내야 되지만, 집을 평생 안 팔고 그 집에 그대로 살다가 평생 그냥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은 살아 평생 그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내는 세금만 많아진다고 라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를 읽다가 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유튜브에 오늘 다뤄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어, 단톡방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소장이잖아요? 뭐, 부동산 뭐, 등록을 안 한, 뭐, 무허가 등록업자가 계속 뭐, 유튜브에 뭐, 부동산을 다루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어찌 보면. 저는 등록이 된 정식 공인중개업소 소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네이버 광고도 활용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그 중계대상물을 합법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 규정을 딱 갖추어서. 근데 그걸 이제 뭐 블로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려니, 너무 일이 바쁘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무슨 부산에 살지도 않은데 뭐, 뭐 매물 들으려고 이 유튜브에 구독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업로드하는 거 밑에 보면 어, 단톡방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매물만 딱 올릴 그런 단톡방이에요 네이버 광고 올리는 것처럼 그냥 다른 부연 설명을 안하고 매물만 초롱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취급하는 그런 매물만 업로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투자나 아니면 뭐내집 마련이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싶습니다. 인원은 나중에 1500명으로 제가 제안해서 받을 거고요.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 그 다음에 블로그 이웃분들, 이것만 해도 몇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렇게 그 베이스 인원이, 그 중에 이제 그 톡방은 1,500명을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뭐, 그뭐 얼마든지 무료방이니까 그 안에서 정보를 접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